아니! 설방 우리 이거밖에 안 준다고? 정말 말도 안 된다 아 잘못 떨어지면 엄마 곰이랑 하이파이브 하는 거 아니야? 엄마 곰 진지 잡수시는데 거슬리면 안 되는데 어, 여기 잘 비벼서 내려갈 수 있겠지 나야? 이미 내려와 버렸어 어떡하지? Okay. Okay. o y o 엄마 구먼 보이지 않는다. 엄마 친절이야. Yes. Yes. A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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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리씩 모리 사냥해야되는데 아.. 저 빼와가지고 와 아.. 미친 어.. 걸렸다 에로아 <웃음> 그 개꿀자리 알아냈다 오케이. <웃음> okay. 내가. 오케이. Okay. 개꿀자리 알아냈다. 너무 응. 좋고. <웃음> <웃음> 갈매기 한번 잡아야겠는데 이갈창 만들긴 해야겠다 갈이기 잡아야 되니까 갈 갈매기 잡아야지 어 노노노노노 이 자식이 갈매기 어디갔어? 갈매기 어디갔어? 갈매기 어디갔어? 갈매기 어디갔어? 어디 떨어졌어? 어디갔어 갈매기? 어디 떨어졌어? 어디갔는데? 어디 바다갔어? 잘가! 이미 죽었지만 행복해야돼 잘가! 나쁜 녀석 발짝말 안들으면 상어랑 뽀뽀당 한음 제가 우리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너밥 빨리빨리 안먹어? 너 이름 뭐야 야 나르는 펭귄 너 일로와 개 빠졌네 너 상어, 상어랑 뽀뽀하고 싶어? 저기 상어 보여 안보여 어? 상어랑 뽀뽀하고 싶어? 바로 그냥 이 자식이 상어 상어랑 뽀뽀하고 싶어 상어 아저씨 여기 이놈 아저씨 해주세요 이놈 아저씨 여기 이놈 해주세요 이놈 이놈 해주세요 이놈, 이놈, 해주세요, 이놈 아저씨 이놈 아저씨 여기 이놈 해주세요 이놈 제... 이놈 그거 아프지 이 녀석 돈 내놔 내놓으라고 오오오서 오. 있어 어려 오오나 너무 무서워 잠깐만 아 무서워 아나 심장 심장 심장 아. 내려가 내려가라고 오케이 아 이건 할수 있어 오케이 아 무서워